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 페이스북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 페이스 페이지 AS라고 해서 이제 PPT 관련된 그룹 만들잖아 네 그렇죠 네. 쌍해요 <웃음> 아무튼 지금 만나가지고 저는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 페이스북 페이지라든지 그런 그냥 물론 에이스도 좋지만 네. 다른 사람 페이지도 그쵸. 아주 재밌는 게 네,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소개를 좀 해준다고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대표 음. 이제 PPT 관련 페이지에는 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첫번째는 템플릿을 음. 무료나눔 하는데 음. 굉장히 예쁜 템플릿을 들나눔 하는 페이지가 있고 어. 두번째는 강의형 콘텐츠를 겁나 잘 만드는 페이지입니다 어. 네, 그두 종류에서 되게 괜찮은 페이지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일단 무료나눔 페이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페이지가 음. 어, 두가지가 있어요 음. 일단 피돌이 피돌이? 피돌이. 아 갓돌이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음. <웃음> 피돌이, 이, 아, 이 페이지는 사실 강의용 콘텐츠도 겁나 잘 만들고 어. PPT도 되게 많이 나눔을 하는데 약간 최, 가장 최근에 나눔한 거예요어 느낌 있게 잘 그렇죠? 만드네 진짜 느낌 있죠 이런 음 것도 있고 이걸 무료나눔 한다고? 네, 다 무료나눔 하는데 음. 그리고 되게 구독자들 많이 생각해서 음. 핀 효과를 거의 넣지 않은 슬라이드형 음. 템플릿을 나눔해요 아, 왜냐하면 오픈 효과 기능은 네. 되게 제한된 기능이잖아요 그치, 다른 그치. 발표 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치, 그래서 그치.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편집도 되게 쉽게끔 할수 있는 음. 슬라이드형 템플릿을 많이 공유하고요 음. 이런 되게 재밌는 콘텐츠도막 이렇게 올려요 음. 되게 일상적인 것도 올리고 음. 그리고 오케이. 네, 강의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추천해주고 싶고 피돌이 피도리. 네. 피도리 피도리. 페이지예요 네. 그리고 이 PPT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E P P T. 네. 음. 여기는 이제 이쁘고 이로운 P P T 이인데 어. 여기도 여기는 가끔씩 템플릿을 나눠가는데 응. 진짜 예뻐요. 음. 이거는 이제 벚꽃 템플릿인데, 음. 여기로 다 슬라이드형 템플릿이거든요. 음.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은 레퍼런스들을 좀 참고했었어요. 음. 여기 완전 무료 나눔만 하는데. 되게 예쁘게 잘 만든다. 그쵸? 그리고 P P T 백과사전. 백과사전? <웃음> 네. 되게 다양한 뭐 어떻게, 페이지들이 있어 있는 여기도 이제 나눔 하는 페이지인데 음. 아 여기도 되게 내용 되게 잘 알차게 구성해 줘가지고 음. 그래서 여기도 제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강의형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곳이 강의형 콘텐츠 대표적으로 일단 SJMPPT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람 이름 같다? 네 아, 맞아요 신재민이라는 아, 신고의 자예요 역시 역시 네 근데 어 되게 음. 알찬 PPT 기술들을 카드뉴스 형태로 굉장히 쉽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올린 지꽤 됐네? 너네라. 아... 아, 누군지 알겠다. 아, 나도 누군지 알아? 아, 네 아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랑 그룹을. 음, 네네. 그룹이 있어. 거기에다가 그 이, 친구가, 많이 이 친구가 많이 올렸어.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런 아. 활동 많이 한 친구. 음. 그런 김설인 유리 친구. 뭔지 아세요? 네온사인 그래서 여기 진짜 제가 많이 참고하는 페이지예요 괜찮네 네. 그리고 이제 PPT공작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음.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올리는 것 같은데 음. 축적된 강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그리고 아주 가끔씩 무료 나눔을 하는데 여기는 강의가 카드뉴스형 강의가 정말 잘 나와있고 음... 특히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참고할만한 디자인들이 되게 많아요 음... 또 하나 또, 또 혹시 있나요? 디주얼디주얼디주얼디주얼도디주얼은 어. 아, 워낙에 엄청나게 유명한 음. 페이지인데 여기는 무료 나눔만 하는 음. 페이지인데 이번에 되게 공포스럽게도 이렇게 아. 만들고 이렇게 좀 여기도 되게 패러디 템플릿 많이 만들어요. 그렇겠네 이, 이거 운영하는 사람이 학학인 음. 네 여기 없다. 경북대학교 학생들 어. 여럿이서 같이 운영하는 페이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난 이거 보고서 느낀 게 뭐였냐면 네. 한 사람이 만든 건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아 거야 왜냐면은 좀더 전문적인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어, 전문적인 것도 그렇긴 네. 하지만 보통 PPT를 보면은 네. 이게 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나 표현하는 음. 방식이나 그게 다 달라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아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음. 하는 건 같다 싶었지 음. 어. 근데 오히려 그게 이 페이지한테는 훨씬 더 장점일 거야 이것도 음. 어떤 사람이 조별과제 했었던 거를 네. 그냥 여기 올린 걸 거란 네, 말이지 맞아요. 그지? 조별과제 잔혹사 크.. 음. <웃음> 좋네 어, 너무 많이 알려준 거 아니야? 아딱 여기까지가 제가 최애 템플릿 최애. 페이지들 최애 네. 템플릿 페이지 페이스북에 30개 이상의 PPT 페이지들이 있어요 아 진짜? 네그 중에서 딱 제가 좋아하는 템플릿 데이지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웃음> 빼놓을 수 없죠. 빼놓을 수 없는 PPT 연구소 S. 여 <웃음> 로고는 직접 만든 거야 이거? 네, PPT로 만들었어요. PPT로. PPT로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웃음> 카드뉴스도 요즘에 만들고 있잖아. 네, 맞아요. 너무 심심해서 이제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웃음> 멜론. 네, 멜론 아, PPT를 만들어 봤어요. 그니까 음. 아니 이거 하나 만드는데 솔직히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필받아서 그냥 갑자기 만든 거여서 어. 하루, 이틀만에 만들었던 거 같아요. 근데 차를... 원래는 일주일 넘게 걸리고 싶어요.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 하나의 특징을 잡고 맞아, 그 특징을 맞아. 따라서 하나하나 또 따라서 비슷하게 만드는데 맞아. 그게 또 PPT 의 형식에 맞게끔 맞아. 이렇게 재, 구,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대단하네. 아무튼 이렇게 좀알아봤는데 어 페이스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에스님이 알려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좀 찾아보시고 네. 아무튼 그렇고 에이스님도 어,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구독 지금 어, 구독자 0명입니다 어, 어. <웃음>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아직 공개를 안 했다고 네. 하는데 조만간에 밑에 링크를 달아줄게요 <웃음> 그래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장난 아니다 아무튼 또 유익한 정보로 또 다가올게요 안녕 <웃음>